제 동생 잘좀봐 주세요. 와! 내 새끼 건들지 마라. <웃음>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대에만 나갈 건데 어차피 그게 불법 체류자라 대회로 보나가 한국 산다고 다 한국 사람인가? 진짜 일로 이런데다 오자하노 진짜 식공 이렇게 입고 와야겠어? 이번 달까지 내팍 종수라 못 잊는다 알고 붙여? 야야야야 아빠 내 결혼에 관심은 있어? 당연히 약간 뭐 별거가.